Hello xin chào mọi người. <cười> bây giờ thì ở nhà đang bị mất điện. Cho nên là hai đứa không có chuyện gì làm bây giờ để đi ra ngoài chơi. l à tranh thủ mất điện thì t ụ i mình tranh thủ đi dạo chút xíu. Dạ. <cười> <cười> chị chị bà. Chị chị em. Chị chị. Chị chị em. h chị. ra đường mà không trăng địa cũng có làm sao son mình không thấy đ ư ợ c g mà không sao không q a địa nhà quẹt hai phát cái má với lại q u ạ t son rồi, là được. Oppa. Được rồi. Cẩn thận. Cẩn thận. Cẩn thận. c ẩ h ậ n Cẩn thận. g h ậ c thận. c thận. c i n thận. c t h ậ c thận. c thận. c thận. Cẩn thận. g ẩ n h ậ n Cẩn thận. Cẩn thận. Cẩn h o n c ẩ t h ậ thận. c h c h ậ n thận. c h ậ n c thận.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ậ c h c h c h c h c h c h c h c 그냥 어냥어난 그냥 어 무슨 소리야? 에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자꾸 눈썹 잘라? 눈썹 잘라? 그러니까 왜 자꾸 눈썹 잘라? nhưng mà không thể. đây là tình hình khi mà bây giờ và ra đường ra chỗ đông người thì vẫn như vậy. đông lắm rồi. phòng bệnh còn hơn chữa bệnh. nói rất thôi. <cười> vừa đeo mà nói chuyện như vậy thì hơi bất tiện. à có lịch cục quá. à không mà không ă n h về. a mang giày hơi cao cao thế cho nên cảm thấy mọi hơi mỏi chân. Ai biểu điệu đà làm chi không biết? Ừ. OK. <cười> <cười> 너리지 아, 그냥. 야나팔 아프는데. 오빠 어까 몰라. 오빠 힘이 없는데 오 요즘. 없어. You can not carry me. 아? <웃음> 됐어. 이상해 여기가 사람 많아. 아유 응. 밧데리, 밧도리밧리 밧데리. 밧데리. 일로 리로데리 밧데리. 밧데리. 밧데리. 밧데리. 밧데리. 리밧데 Your left hands, my left just fine. Mm. 그래, 안그 그래? Yeah, yeah, yeah. mm.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정전 때문에 에디팅을 못해서 용달이 나왔어요. 용달이 나왔는데. 마스크요? 없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마스 이겼어. 이겼어. 이어 이겼어. 이겼 아빠 겼어이어이어 이겼어. 어 이겼어. 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 아그 마스크는 오빠가 오는 사마스크오빠오 됐고 손 씻는 건 맞지 이 h 이 핸드 저 퍼스트 그 t 니 e 식힌 식힌 오면 5분 10분 쉬고 싶오가 항상 야! 오, 빨리 씻어 씻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긴 하지 니가 엘리베이터 니가 엘리베이터 못나서 손 씻었어 그거, 알아. 그거가 그거가 나물 보다 꽃스아아야나 네, 알코올이긴 한데 나물 보다 코스아나 이제 치과 없을까? 큰일났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웃음> 가이지도 못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눈다리 밑에서 자야겠다 그래, atravies, 그 요즘 관광객이 많이 줄어가지고 리도 지금 캔슬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여행 여행객들이 이제 취소를 하니까. No need job. You have boyfriend. Seriously? 마가렛나 리야. <웃음> 좀, 반미 오빠 사고 싶다. 돈좀 주세요. <웃음> 제가 잔돈이 없어서 리한테. <웃음> 리가 반미 먹을 때 저도 반미 먹어요. 아, 다낭 다낭지 우한폐렴 환자는 없는데요. 지금 여행객들이 지금 많이 줄어서 좀 관광지 같은 곳이 다 한산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몇몇 군데는 지금 출입 금지 됐고요 중국 쪽 관련된 문, 어, 그 비행기들은 뭐 많이 차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중국 경유했던 사람들도 다 차단한다고 하네요 지금 중국 갔다 온 한국 중국 갔다 온 사람들도 지금 다 차단한다고 들었어요 그 단항 여기 분위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용다리 이게 용다리에요 이게 다리인데 이렇게 용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주말에 저기 용다리에서 이제 불 뿜는 쇼 같은 것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꽃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새, 새해 때문에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네, 꾸며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와서 어, 네가 제일 이쁘대. 맞아. 꽃 중에 네 꽃이 제일 이쁘대. 리똥똥. 아니죠, 리똥똥? 뭐가 아니죠, 리똥똥? 리 날씬, 리예뻐근데 아, 또 아니오라고. 맨날 너그 저기 장난치는. <웃음> 아. 아, 민수님이돈 미... 주셨어. 고맙습니다. 늑맨 먹자. 사탕수수 먹자. 야, 사탕수수 사고도 남을 돈인데? <웃음> 안녕, 아, 이수님,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어. <웃음> 오! 이만 <이마> 원 <논. 웃음> 잠깐만. 어, 누구지? 니가 잘안 보여. 눈 아파요. 아, 아 아파? 에덴, 에덴님이 수수는데 에덴, 디엔. 아, 디 n 씨님. 맛습니다 우리가 다완모물 네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뭐. 먹을 수 이제 네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웃음> <웃음> 이 정도 돈이면 일주일을 느엉미야를 먹을 수 있다. 아, 사탕수수 먹을 수 있다고. 일주일 사탕수수. 아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맞아. 감사합니다. <웃음> 뭐이럴 이러려고 한건 아닌데. Thank for the sponsor. <목소리> 내일 더 미다 오늘 날이 예뻐도 날씨 때문에 날씨네 날씨라고 보네 스킨이 아링 안 놉나 더 스킨이 응자 고깝네 이거 오늘 한 시간 많이 운동했어요 그 오늘 개인 PT 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 진짜, 진짜 힘들어요 운동 오빠가, 했지. 어 오빠가 오바, 했지 오빠는 다 못했잖아 음. 미만했잖아 음. 앞으로 더 힘들겠다 예쁘다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예쁘다는 말이 아무도 없지? <웃음> <웃음> 아 여기 약간 쌀쌀해요 쌀쌀 그니까 그냥 그그 그 한국의 봄 날씨 가을 날씨? 약간 그 정도? 봄날. 봄, the spring. 맞아. 네가 오빠랑 처음 언제 만났지? 봄. 봄에 만났지? 봄에. <웃음> 와 70명 들어왔어 리아 아 몰라 <웃음> The most beautiful girl, the <웃음> 여기 있어? 있어? 오빠 알잖아, 리가 어떤 거? 제일 좋아요 체리블라소? 네컨, 고맙습니다. 어, 아, 아니, 아, 가, 안녕하세요. 그 채팅도 남기신 응. 적 없으신데. <웃음> 이게 큰 금액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주무세요. 잘까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응, 안녕. 관리 기다리네 오빠 이제 뇨, 시 뇨, 뇨, 아이고 봐봐 못생겼다 에왜 응. <웃음> 왜 또? 나 아, 저번에 응. 그거 해주면 안돼? 뭐? 너 프로그램 있어 뭐 어디에? 그리고 어디 또 있어 오.. 진짜네 응. 저번에 야너오늘 부터 늦게 자 안돼 알았지? 응? 나 비디오 만들어야 해 <웃음> 야 근데 못생겼어 아니야? <웃음> 잘생겼다 걱정마 내일 일어나 그런거 잘생겼다 응. 그럼 여러분 안녕! <웃음>